음. 아. 아. 음. 살짝 마취 되는 약 그런 거를 계속 넣고 있고 안 넣으면 진짜 뒤질 거 같아서 제가 오늘 하루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. 어제보는안 아파요. 근데 어제보단 안 아픈데 너무 아파요. 눈알을 굴리면은 아파요 근데 눈알을 안 굴리려고 하는데 그게 안돼요 그래서 아파요 아파요 눈이 되게 잘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냥 여기 눈이 되게 잘 보이고 이제 저기 글자 같은 것도 다 보이고 안 아플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? 그러면은 어 내가 과연 이 수술을 해서 아플 것인가 안 아플 것인가 그 나의 행운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다 그러면 해보세요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고통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다 그러면 해보세요 그러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